부평구는 지난 8일 인천의 대표산 원적산 정상에서 정상석 제막식 및육각정자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부계삼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7일 사랑이 꽃히는 나무 거리 조성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안심부평. 훈훈한 소식이 가득한 11월 셋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8일 원적산 정상에서 정상석 재막식 및 육각정자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부평구는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체험 공간을 제공하고자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숲길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원적산 이용객과 지역주민 약 50여 명이 참석해 준공식과 정상석 제막식, 육각정자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현판식에 앞서 부평구는 지역의 대표산인 원적산의 역사성을 되새기고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주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상석 육각정자를 설치했는데요. 특히 육각정자에 설치된 현판의 명칭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원적산을 지나는 한남정맥의 의미를 담아 한남정으로 결정됐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정상석과 육각정자는 원적산을 알리고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높이는 뜻깊은 표석이 될 것이라며 다 앞으로도 산불 및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보호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원적산은 산국 일동, 청천 일동과 서구까지 접해 있는데요. 특히 한반도 13정맥의 하나인 한남정맥이 지나는 인천의 대표산으로 인천 종죽길 및 인천 둘레길 3코스가 조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계 3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7일 북계 3동 세울공원에서 2022년 자치계획사업 중 하나인 사랑이 꽃피는 나무 거리조성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북외삼동만의 특색있는 예술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행한 가로수에 뜨개옷을 입히는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이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지역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해 부평 기적의도서관 사거리부터 북외동 북외제일교회 부근 거리 가로수 50여 그루에 캘리그래피로 직접 작업한 글귀판을 부착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과 일반 주민 봉사자들은 글귀판을 제작하기 위해 3개월간 캘리그래피 수업을 들으며 글씨를 연습했으며 그 노력의 결실을 이번 행사를 통해 맺었습니다. 주용회 주민자치회장은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북의 3동만의 거리가 생겨 기쁘다고 말했으며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주민분들의 노력으로 지난해에 이어 북의 3동만의 아름다운 예술거리가 조성된 것을 축하한다며 길을 걷는 주민들이 좋은 글귀를 가슴에 새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평일동주민자치회는 최근 쓰레기 없는 마을사업 준공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쓰레기 없는 마을 사업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장소를 청소하고 벽화를 그리며 화단에 꽃을 심어 아름다운 골목정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부평구 주민주도 통합 공모 사업입니다. 안전한 부평을 위해 부평구는 지난 7일 차준택 구청장과 관련 부서 및 건축 관계자, 건축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건축공사 관계자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안전시공 실천 결의 및 중대재해 교육, 공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민원 사례 점검 및 해결 방안과 최근 개정된 건축 관련 법안 등을 소개하며 안전한 건축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평구 문화재단이 27일까지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놀이에서 미술품 자선 경매인 제8회 부평 옥션 화이트 세일을 진행합니다. 10일부터 16일까지는 프리뷰 전시 기간으로 출품된 작품들을 사전에 만나보고 서면으로 사전 작품 응찰에 참여할 수 있고 17일 오후 7시 경매 당일에는 생생한 경매 현장의 열기를 느끼면서 응찰과 참관을 할수 있습니다. 부평구는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포 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내에서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현장을 발견한 경우 위반 일시, 장소, 적발 내용 및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부평구 홈페이지 민원상담 신고 게시판 또는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하시면 조사 결과, 과태료 부과사항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드립니다. 부평구는 부평구민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고자 하는 구민에게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전옥스 보일러로 교체하면 미세먼지 저감과 난방비 절약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데요. 일반 가구 한 대당 10만원, 저소득층은 한 대당 6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연말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평구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소망은! 일상 속에서 작은 우연이 되어 훗날 큰 기회가 왔을 때 폭죽이 되어 터진다 작사가 김이나의 책의 문장 중 하나입니다 11월 17일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이죠 지난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노력이 곧 결실을 맺습니다 시험을 잘 봤든 또못 봤든 수험생 여러분들은 모두가 참 소중한 사람이며 여러분들의 간절한 꿈과 노력은 훗날 폭죽이 되어 여러분들을 빛내줄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며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